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놀배위놀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흔한 이은한 오징어가 요즘 금징어가 되어버린 것을 아시죠? 세계인 좋아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에도 등장하고 오늘은 이런 오징어를 잡기 위해 고급 어종인 참치를 잡던 대서양까지 진출하는 우리 어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원양어선 펀드 지원 사업으로 건조한 원양 오징어채납기 어선세척이 대서양의 포클랜드 어장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원양어선은 보통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과 같은 대양에서 장기간 조업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선원들을 위한 침실 화장실 등의 생활공간도 충분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대부분 80에서 90년대에 지어진 노후된 선박이라 거주, 편의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어선의 노후로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었고요. 그래서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과 선원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도입하였는데요. 2023년까지 총 850억 원, 민간을 포함하면 총 1,7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건조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두 척의 건조를 지원하였고, 이번에 원양 오징어 체낙기 어선 세척을 추가로 건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조업에 나서는 선박은 105 금양호, 21 은진호, 805 통영호로 오징어 체납기 어선 세척입니다. 이 선박들은 해수부의 원양 오징어 체납기 표준선형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는데, 크기는 500톤 규모로 거주구역 내부는 쉽게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사용하였고 구명정 한 대와 구명뗏목 네 대를 비치하는 등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선원복지 향상을 위해 선실의 높이와 침실 바닥면적, 침대 규격 등도 국제 기준에 맞추어 기존 선박보다 크게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에 출하하는 원양 오징어 체낚기 선박들은 모두 올해 12월 중 저멀리 포클랜드 어장으로 출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오징어를 싸게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 선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오징어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베이놀이세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늘 감사합니다.